안녕하세요 초롱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 방인선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22일 인데요 어저께부터 공인중개사법에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뭐 방송 블로그 그 다음에 네이버 광고 이런 광고 관련이 굉장히 많이 좀 강화가 되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 초롱부동산 이라는 그 명칭을 사용을 해 왔었는데 그걸 정식으로 등록을 한 초롱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으로 다 바꾸었고요. 그리고 등록번호를 또 같이 이렇게 넣어서 대문을 좀 바꾸었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이 작업하느라고 아무 일을 못했네요. <웃음> 이건 가끔씩 한 번씩 바꾸는 거다 보니까 하는 방법도 다 까먹고 이래가 일일이 또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배워가면서 하루종일 오늘 블로그랑 유튜브에 대문을 다 바꾸어 었습니다 어, 사슬이 길었고요. 어, 오늘은 지금 어 이렇게 뭐 유튜브나 블로그나 신문이나 모든 곳이 거의 다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 소정지구를 중심으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초롱부동산이 있는 이런 부산에 비규제지역이죠 여기는 이런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건데도 세금이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뭐 입주권하고 분양권이 주택수에 들어가는지 많은지 그게 언제부터 시행인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오늘 해봐 드릴까 합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을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그리고 일반 분양권. 어 부산 지역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음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먼저 부산과 같은 비규제 지역에 어 조합원 입주권은 어 내년 5월 말까지는 어 1년까지는 40% 물론 지방세가 같이 포함이 됩니다 지방소득세 10%가 또 있겠죠 10%면 요, 양도소득세의 10%니까, 어, 그거는 4%에 해당이 되겠죠. 본세의 10%씩이 다 해당이 되는 거면, 곱하기 이제 0.1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에 0.1, 그러면 0.4%가 되겠죠. 어, 그리고 요 입주권은 만 1년이 지나면, 그동안은, 어, 일반 세율이었어요. 여태까지 요렇게 적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1, 2, 1, 6, 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 원래 내년부터는 1년까지는 55, 2년째 44뭐 이렇게 적용한다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국회 상정이 제대로 못되고 이제 폐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 새로 적용되는 게 이제 6월 1일부터 바뀐 세율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6월 1일로 바뀐 세율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옛날에 원래 있던 1년까지는 40% 지방세까지 합해서 44%. 그리고 1년 지나면 일반 세율 되던 게 5월 말까지는 그러면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6월 1일이 되면 이제는 안 바뀌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입주권은 처음부터 원래 계속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면 요, 그 입주권이 어 내년 6월 1일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하시죠? 어 6월 1일부터는 아파트든 주택이든 입주권이든 똑같습니다. 1년까지는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에 팔 때는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77%가 됩니다. 양도세는 70% 되겠죠. 그리고 1년 이상 2년까지는 60%가 됩니다. 60% 플러스 지방소득세 포함한 금액이고요. 그리고 만 2년이 지난 후부터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과세가 될 거고 어, 그리고 관리처분 전에 또 샀던 주택을 어, 관리처분이 나서 관리처분 전에 2년 이상 주택으로 있다가 입주권으로 바뀐 그런 상태 입주권이라 하면 비과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냥 단순 성계조합원으로 산 거는 입주권 상태로 팔 때는 비과세는 없습니다 그거하고 헷갈리시면 안되고 만 2년 후에는 이제 비과세가 아니라고 하면 일반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죠 입주권은 일반세율입니다 어, 근데 이제 그 6월 1일 이후에 새로 신설되는게 10억 이상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45%의 구간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그동안은 5억 이상이면 어, 10억이든 100억이든 그냥 42%의 어, 양도소득세를 내면 됐는데 더 이제 그 높은 세율이 하나 더 추가가 된거죠 이렇게 이제 입주권 입주권을 하나를 샀어요. 산날부터 내년 6월 1일 이후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5월 말까지는 옛날 거 그대로 1년에는 40% 지방세 빼고 얘기할게요. 그리고 1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일반세율이었던 게 6에서 그동안 42%였던 게 6월 1일 이후에는 부산과 같은 비규제 지역은 이제는 1년까지는 70% 그리고 2년까지는 60% 2년 이후가 되면 어 이제는 일반세율로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고요 그냥 입주권만의 상태로 2년 보유인거는 비과세까지는 안됩니다 그죠 요거는 관리처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입주권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어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는 6월 1일 이후에는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 어 2년은 들고 계셔야 된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샀습니다 지금 8월 달에 샀어요 입주권을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뭐 내년 한 5월 중순 쯤에 매도를 하게 됐어요 아직 1년이 안됐죠 뭐 그럴 때는 옛날 법을 적용해서 그냥 40% 로 매도를 할수 있고 어 그렇게 뭐 팔았던 경우에 이제 어 6월 달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 6월부터 내년 8월 그러니까 오늘까지 오늘 팔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6월부터 8월까지는 77%가 되겠죠. 법이 바뀐 게 적용이 되면. 그리고 그 1년 지난 그 시점부터 그 다음 해또 1년이 더 경과할 때까지는 60%. 요 이해되십니까? 바뀐 게 적용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또갔다가 어. 옛날 게 적용되다가 바뀐 게 적용이 되다가 하니까 세율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지금 이 지경에 와가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 어떤 양도세가 그래서 파는 그달 수를 잔금치는 달을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정 작년 조정 때 11월 달이나 12월 말 지나기 전에 사셨던 분이 이제 1년 지나면 일반 세율이라 싶어서 아 그거 올해 말 12월까지 다 팔아야 일반 세율인갑다 그래서 무조건 예를 들어 11월 중순에 샀다라고 치면 올 11월 중순부터 12월 말 안에 잔금을 치야 일반세율인갑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게 내년 5월 말까지는 그대로 일반세율이라는 겁니다 바뀐게 6월 1일부터 바뀐게 적용이 될 거니까 이해 되시죠 여기까지 어그 다음에 이제 일반 분양권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거는 올해 그러니까 내년 5월 말까지는 분양권은 마찬가지로 바뀌게 전께 1년까지는 50%, 만 1년부터 2년까지는 40%, 물론 지방세가 있습니다. 만 2년 이상이 돼야 이제 일반 세율이 든게이 규제지역이라서 이렇습니다, 요게. 그랬던 게 이제 6월 1일부터는 시작일부터 1년까지는 77%. 그러면 올해 당첨된 그 일반 분양권들 있죠. 예를 들어 뭐 대연료 옆에 프르지오클라센터를 볼게요. 대우 프르지오클라센터를 올해 당첨자를 발표했습니다. 그죠? 그분들은 올해 취득한 게 되죠. 맞죠? 그리고 내년 5월 말까지 파실 때는 그냥 55%를 팔수 있죠. 내년 2월 그러니까 전매가 풀리는 게 올해 언제 측량을 했죠? 8월 달 했나요? 아, 7월 24일 날 했거든요. 그 청약을 플러스 6개월 하면 내년 1월 이후죠 1월 이후부터 5월 말까지는 이제 55%로 전매 6개월 그 기간 안에 팔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못 팔고 6월 1일이 됐습니다 6월 1일 이후는 어 당첨자 발표를 했던 날 8월 뭐 며칠 날 했나요 8월 10 며칠 날 했죠 발표를 그날까지는 6월 1일부터 그날까지는 77% 됩니다 분양권 파는 게 1년 되는 시점까지 당첨 발표한 날부터 1년 되는 시점까지 그러다가 그 다음에 어 1년 된그 시점부터 그 다음 에또 1년 그 기간 동안은 66이 되는데 그동안은 1년 지나면 일반세율로 바뀌었었죠. 그게 계속 66입니다. 이제는 입주 때까지 그 입주 때까지 66이었다가 이제 사용 승인일이나 그 잔금일 둘 중에 늦은 날이 일반 분양권은 취득일이거든요 요건 또왜 늦은 날이냐 하면 한번 전에 설명드렸죠 어뭐 선납 할인 받느라고 일찍 잔금을 친 분들 아니면 사용 승인이 났는데 한참 뒤에 입주하시는 분들 어 그런 분들 그둘 중에 늦은 날이 취득일인데 어 그날 이제 딱그 취득 기준일부터 또 1년 동안은 다시 77%가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그리고 입주해서 2년차에 6 6 돼요. 지방세까지 합해서. 만 2년이 지나고 나야 비과세가 되든지 그집 하나가 있다면 아니면 이제 바뀐 6에서 45% 사이에 일반세율이 되든지 그렇게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어, 내년에 전매제한 이제 풀린 시점에 일반 분양권을 하나를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그렇게 매수하신 분은 그거는 내년에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년에 매수를 한 거죠 어, 내년에 매수한 것은 어, 그때부터 이제 또 1년까지는 77% 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66% 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월에 전매제한 풀렸을 때 바로 사가지고 5월 말 안에 그냥 1년 안된거니까 55% 로 매도를 했다 그러면 55% 로팔 수가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 같으면 또 이제 그 당첨자 발표한 날까지는 6월 1일부터는 또 77% 70% 그 다음에 어, 그 이후에는 계속 66% 그리고 입주해서 1년차 다시 77% 2년차 66% 그러니까 어, 분양권을 샀다 그러면 실거주 하실 분이 사시더라도 입주해서 2년차 지날 때까지는 양도세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거를 감안을 하시고 입주권을 분양권을 사셔야 되고 입주권이 아니고 참 분양권입니다 여태까지 설명드린 게 어, 그리고 이제 어, 분양권이 아유, 설명 다 드렸네요 앞에서 6월 1일 이후에 이제 어, 바뀌는 그 세율은 취득한 날부터 1년까지는 77 그리고 1년 딱 지난 시점부터 중공 때까지는 계속 66 그죠? 그리고 완공되고 나서 1년까지 70 1년부터 2년 사이 60 그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어, 그리고 어, 올해 이것도 굉장히 질문이 많아요 많이 들어와요 올해 12월 31일까지 매수한 분양권은 어, 양도세 계산할 때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됩니다. 포함이 안됩니다. 일반 분양권은. 내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은 어, 다른 집을 팔고 뭐 이런 거할때 주택수에 이제 들어가는 걸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취득세를 잠깐 살펴보면 지금 부산은 비규제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여기에 조합은 입주권의 어떤 그 취득세, 지금 취득세를 지금 취득세 봅니다 이제는 취득세는 입주권은 건물이 언젠가는 관리처분인가 하고 나면 집을 짓도록 비켜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비키고 나면 이제 건물을 철거를 하겠죠 철거를 딱 하고 나면 등기가 토지가 넘어가요 건물이 멸실이 되고 공부가 다 이제 멸실이 되고 나면 어, 그럴 때는 공부가 멸실이 안되고 건축물 대장하고 등기부등본이 살아 있어도 어, 현황상 건물이 멸실이 되어 있으면 취득세는 4.6 토지를 내거든요. 4.6입니다. 이미 5주택, 6주택, 뭐 10주택이라도 그냥 토지 취득세를 냅니다. 철거가 되고 나면. 그리고 무허가 건물을 샀어요. 무허가 건물도 그냥 4.6입니다. 왜 허가건물이 남들 그동안 1.1% 내고 하던 그럴 때 얘들은 계속 4.6을 내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주택수하고 상관없이 그냥 마 4.6 입니다 뭐가또 이렇습니다 주택수 상관없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입주권에 대한 취득세를 그 다음에 이제 완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입주할 때 다시 원시 취득으로 인한 보존등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 일반 분양권은 그 조합에서 보존등기를 해요 보존등기를 하고 나서 각 당첨자 입주자들한테 이렇게 승계 취득을 하도록 그럴 때는 이제 주택수가 어 부산 같은 경우는 2주택까지는 1에서 3% 사이에 그 매매가액에 따라서 이제 취득세가 옛날 기준으로 매겨지고요 3주택이면 8% 일반 분양 경우입니다 4주택부터는 12% 가 되는데 만약에 조합은 입주권을 사셨어요 그러면 조합은 각자의 명의 앞으로 보존등기가 돼요. 조합으로 갔다가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내땅 주고 내 집을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내 땅에 내집 짓는 원시치득으로 보기 때문에 원시치득은 그 성계치득과 다르게 85제곱까지는 농특세 포함해서 2.96% 85 이상은 3.16%로 요것도딱 정해져 있어요. 추가분담금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도 주택수 상관없이 그냥 요 세율만 내고 취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입주권은 그러니까 취득세도 좀 유리하고 유리하죠 입주 때도 주택수 대비 그게 조합은 입주권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분양권은 처음 일반 분양권을 당첨이 됐어요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 제한이 풀리고 나서 매수를 했어요 그럴 때는 취득세가 없습니다 일반 분양권은 분양권 상태에서는 분양권이 언제에 준공이 돼가지고 입주할 때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존등기를 조합해서 마치고 그 마친 그거를 승계취득을 하기 때문에 주택수에 따라서 1에서 3% 3주택은 8% 4주택은 12% 이렇게 분양권은 적용이 되는 거고요. 어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 일반 분양인데 요거는 12월 말일까지 당첨되신 분들은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일반 분양권은 주택수에 합산이 안 됩니다. 주택수에 카운트 안 됩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매수하시는 일반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그야말로 1주택에 야무지게 더해집니다. 올해 당첨됐거나 기존 그 분양권들을 뭘 내년에 매수를 하셨다. 1월 1일 날 기존 분양권을 명의가 변경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1월 1일, 내년 1월 1일 이후에 요 이후에 명의를 매매 형식이나 이런 걸로 뭐 가져가시는 분들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어디에서도의 비규제 지역에서 포함됩니다. 오늘 뭐 간단하게 짚어드렸는데요. 정리를 간단하게 한 번만 더 하자고 하면 입주권하고 분양권은 지득세도 다르고 양도세도 다릅니다. 양도세는 조합은 입주권은 2년이 지나면 일반 세율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취득세는 토지, 그 다음에 무허가 다 그냥 4.6입니다. 주택수 상관없이. 그리고 건물이 철거가 되면 토지 취득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들고 계시다가 나중에 마지막 입주할 때소합은 분양가에서 내 감정가에다가 비례율을 곱한 권리가를 뺀그 나머지 추가분담금을 더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세금을 안 냈잖아요, 그렇 입주권 매수를 할 당시에 어, 그에 대해서 지득세를 나중에 이제 원시지득의 개념으로 어, 보존등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크기 85 이하는 2.96, 3.16 이상은 아이, 어, 85 이상은 3.16 그 정도로 세금을 한번 냅니다 주택수 상관없습니다 그거는요 그리고 분양권은 분양권 상태를 어, 양도를 할 때는 어, 1년 안에 이제 77, 그 다음에 계속 66 이렇게 바뀌는데 그거는 내년 6월 1일부터 이제 적용이 될 거고요. 어,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신 그 분양권은 내년 5월 말까지는 옛날의 세율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어, 옛날의 세율이라 하면 1년 안에는 55%, 2년째 44%, 그리고 만 2년이 지나고 나면 어, 일반 세율이 되는 6에서 그동안의 42% 사이 그런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 그런 양도 세율이 매겨졌었죠, 일반 분양권이. 근데 이제 그게, 어, 내년부터는 그냥 올말 안에 매도를 하지 않는다 하면 세율이 많이 올라가고, 올라간 그 66%가 입주 때까지 계속 갑니다. 입주하시고 나면 1년 차에 다시 또주택의 주택과 입주권의 그 양도세율인 1년 안에 77. 2년째 66, 만 2년 지나고 나서 그 집만 있다면 비과세가 되든지 아니면 일반 세율인 6에서 10억 이상 45% 신설된 구간까지 그 세율이 적용이 되든지 그렇게 바뀝니다. 헷갈리죠? 그러니까 올해 사느냐 내년 1월 1일 이후에 사느냐가 분양권은 양도세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그 다음에 파는 것도 6월 1일 이전에 파느냐 6월 1일 이후에 파느냐가 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어, 이렇게 있다보면 어, 세금에 대한 어떤 질의 그런 전화들이 많이 오는데 아까 요 바운더리 안에서 질문들이 꽤 많이 들어옵니다 어, 간단하지만 정리해놔 놓으면 좀안 헷갈리겠죠 어, 오늘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머리도 한번 묶어 봤고요뭐 블로그 블로그, 유튜브에 뭐 이런 대문 어떤 그런걸 정리를 하느라고 시간을 보냈는데 어, 내일 또 행복한 휴일 잘보내고요 월요일날 다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